자 우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린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한테 한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과연 로블록스에서 아이템, 우리 아바타 상점에서 파는 아이템 중에 가장 비싼 아이템이 무엇일까 알아볼 겁니다.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대충 아무거나 만들어놓고 뭐 그냥... 티셔츠에다가 그냥 그림 하나 넣어놓고 9,900, 9,999, 9,999 이렇게 때려놓은 거 이거 빼고요. 정말 판매가 되고 있는 아이템 중에 이게 진짜 거래가 되고 있는 아이템 중에 제일 비싼 아이템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쳤다가요. 정말 신경과 발견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바타 성점에서 나를 위한 추천 아이템을 보면 뭐80 러벅스, 75 러벅스, 80 러벅스, 90 러벅스 많게는 100 로벅스 가까이 되고요. 적게는 뭐25 로벅스 이렇게도 있죠. 그리고 뭐더 찾다 보면 우리 여러분들 아마 아바타 꾸며 보셨으면 네, 5로벅스짜리도 있고요. 무료로 주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럼 과연 어떤 게 제일 비싼 아이템일까요? 여기 있는 도미노스 시리즈입니다. 장신구 탭에 있는 도미노스 시리즈고요. 도미노스 시리즈는 제일 적게는 5,998 로벅스 5,998원 아닙니다 그리고 어 정말 뭐 비슷하게 생긴 이 아이템 중에서 제일 가격이 낮은거는 6 3 9 9 8 로벅스입니다 자 가격도 월등히 말도 안돼요 그 중에서 제일 비싼건 바로 요거 심지어 뒤에 점점점으로 안나와 <웃음> 네 도미네스 아스트라라는 아이템인데요.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네, 정확하게, 1, 10, 100, 1 만, 10만, 1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555조, 5,555억, 555만, 5,555원입니다. 5555, 뭐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원이 아니에요? 로벅스입니다. 555조 5555억 5555만 5555 로벅스 심지어 여기 즐겨찾기에 64000개 정도가 줄, 즐겨찾기가 되어 있고요 자 거래가 하고 있습니다 180일 즉 3개월 동안 26개가 판매가 됐고요 평균가가 3 2 0 8 7천 3백 7십 9로벅스입니다 이게 그냥 간단하게 좀 한글 아 한글이래 자 이게 그냥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은 어 11만원에 만천 로벅스죠 그럼 로벅스 한개당 대략 10원 정도 된다고 봐주시면 되니까 5천 5백 5십 오경 5천 5백 5십 5만 5천 5백 5십 5원 정도 되겠네요 어 잠깐만 내가 조을안 붙인 것 같은데 5555조 5555억 555555원 ,555 입니다 현금으로 어 이게 얼마나 네 말도 안되는 건지 어, 말도 안되는 가격인지 좀 알려드리면요 자 삼성전자가요 시가총액 우리나라 대표 네 기업이죠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719조입니다. 즉, 이 아이템이 삼성전자, 어, 거의 8개랑 맞먹는다고 봐주시면 돼요. 이 아이템 하나가 삼성전자 8개, 아, 삼성전자가 아니지. 삼성그룹 8개가 있어야 이 아이템을 살수 있어. 이게 뭐야, 이게. 심지어 평균 가격이 328만 7,379로 박스면은요 현금으로 3,200만원 정도. 이거 산다고? 이거 왜 사?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판매자가 한 명이 아니에요. 한명더 있습니다. 네, 이 판매자는 이것보다 심해요. 666조 6666만 6660. 66 ,666, 아, 뭔 소리야. 6, 666조 6666억 6666만 6666원입니다. 어, 역 씨, 말하기도 힘들어. 이게 뭐야? 와, 야, 말하기도 힘들다. 일단 기본가가 75,000원이면은 우리나라 환율로 75만원 정도인데 어, 이 아이템에 특수한 능력이 있나? 무슨 능, 능력이 있지 않고서야 이런 거를 어... 일단 갖고 있는 기능이라고 리미트 에디션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한정판 시리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개판매가 가능합니다 네 끼면은 요렇게 나오고요 어... <웃음> 뭐지? <웃음> 어... 이 아이템 이 시리즈 이도미노스 시리즈는요 정말 많아요 이런 임페루스 임페르누스라는 아이템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판매가 됩니다 26개가 판매가 되고 었 평균가가 166만 4046 로벅스에 판매가 됩니다 하나 1600만원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네 판매되는 가격이 진짜 좀 이상하죠? 뭐야 이거? 대체? 저 다른 아이템 도미노스 엔피레우스라는 아이템은 3,899,999 로벅스에 판매가 되고 심지어 이것도 판매가 되네 26개가 판매가 됐고요 가격은 415,948 3 로벅스 정도에 판매가 되네요 대략 또 이것도 4,100만원 정도 좋아요가... 천... 뭐야... 12만 5천 6백 7십 2개? 뭐지? 솔직히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판매가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걸 왜 사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많은 오야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판매 재판매 중에 제일 재밌.. 비 잠깐만 이거 얼마야 10백, 천0만 100, 10만, 백0 100, 0만 100만, 1 0 0 백억 0억만 십조 백조 100만, 100만, 100만, 9 9 9만구0구만구0 0만1야0만 100만, 100만, 1구0만1구0만9구9구1구0구1구0구1구만구0구만구0구만구0 0만 하나. 대략 10, 10경, 대략 잠깐만. 나, 나 뭐였지? 아, 기억도 안 나. 야, 이게 뭐야? 이거 산다고? 어? 이걸, 이걸 산다고? 자, 만들면 정가의 100분의 1이면 충분하죠 그냥 종이봉투면 되지만요 이거는 도미누스 시리즈에서 어 뭐야 로블록스에서 만들었어? 잠깐만 뭐라 뭐지? 로블록스에서 만든건가 이거? 아니 대체 뭐지? <웃음> 설마 로블록스에서 직접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부싸게 파는거야? 설마 그럴리가 없잖아. 그죠? 어, 일단은 좀 말도 안 되는 아이템을 좀 찾아봤는데요. 어,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어, 정말로 엄청나고 획기적인 거를 뭔가를 하셔서, 어, 자신의 수 중에 구조가 있다. <웃음> 아, 야,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야, 삼성이 구조를 못 보는데. <웃음> 아무튼 우리 여러분들께서 정말 뛰어나셔서 자기한테 구조가 있다면 과연 이 아이템을 사실 것인지 네 궁금하네요. 이상 백날은이었고요 우리 여러분들 재밌고 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도 더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백날은이었습니다